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 쿠폰이 생겨 가족들과 극장에 갔습니다. 전부터 보고 싶었고, 아직도 예매율 수위를 달리는 영화 톱을 노려라 마... 뭔 개소리야! ...이 아니 탑건 투를 노렸습니다. 결과는 예매 성공. 제 아이들이 아직 초등생인데 고맙게도 부모 동반 관람이 가능하더군요. 기분 좋게 관람하는 중어 이거... 검열 삭제가 아니라 완전 그거 빼박인데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보입니다 덕후의 눈에만 보입니다 뭔 개소리야 그럼 탑건2가 표절 혹은 오마주했다는 혐의를 받게 한 작품과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번째 작품은 바로 마크로스 플러스 애니덕후인 저의 눈엔 매버릭의 첫장면에서부터 마크로스가 보였습니다 마크로스 시리즈 중에서도 마크로스 플러스에서 표절 혹은 오마주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 나름의 매의 눈으로 포착한 표절 부분은 이를 흡사한 주인공 캐릭터와 문체쿠 전출 매버릭의 첫 장면은 매버릭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위한 테스트 비행이었는데요. 목숨 걸고 국가와 민족 중흥에 아 미국은 다민족 연방국가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테스트에 임하는 파일럿의 충심을 무시한 채 군부의 헤드쿼터는 기존의 후보 기체를 폐기하고 무인기로 갈아타려고 하죠. 그래서 메버릭은 인간의 능력이 아직 기계에 뒤지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무리한 비행을 하다가 5조 5억 달러가 들어갔을지 모를 기체를 가뿐히 날려버리고 맙니다. 원래 말안 듣고 진급도 포기한 자유분방한 캐릭이라 상부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있었고 그리고 그 대가로 상부에 소환되어 문책을 받고 타기지로 전출당합니다. 마크로스 플러스 역시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위한 테스트로 시작하는데요. 주인공 이사모 다이스는 우주의 문제아라고까지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실력만큼은 탑건 중에 탑건으로 훈장도 여러개이지만 그 빛나는 훈장만큼 사고도 빛나게 쳐서 상부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있습니다. 그만큼 말안 듣고 자유분방한 캐릭이라 이 사람도 스토리 시작부터 훈련 중 독자 행동으로 사고치고 그 대가로 상부에 소환되어 문책을 받고 타기지로 전출당합니다. 이 무인기와 파일럿의 경쟁설정 그리고 마크로스의 주인공은 그곳에서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위한 테스트에 임하는데요. 국가 안이 우주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테스트에 임하는 파일럿의 충심을 무시한 채 군부의 헤드쿼터는 기존의 후보 기체를 폐기하고 무인기로 갈아타려고 하는 설정이 나옵니다. 지휘부가 프로젝트를 돌연 취소해버리자 이에 열받은 이사무가 군부를 엿먹이기 위해 무단으로 테스트기를 타고 출격. 탑건과 똑같죠. 3. 가루도의 마지막 장면 매버리기 테스트 기체를 밤하늘에 날려버리는 값비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성처럼 전투기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추락하는 장면에서 마크로스 플러스의 공동주연 가로도의 최후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이건 마크로스 덕후의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적인 느낌이지만그 근거를 더 들자면 비행훈련은 안전때문에 통상 낮에 행합니다. 게다가 실전배치전에 테스트기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밤하늘이 우주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겠지요. 이는 탑건의 감독이 우주를 배경으로 유성화한 전투기의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가로도의 마지막 장면처럼요. 아, 옛 애인과의 재회와 앙금 그리고 애소. 한갑이다 돼가도록 솔로로 있는 풍명. 오랜만에 옛 애인 제니퍼 코넬리와 당황스레 재회하는데요. 제니퍼 누나는 네버릭에게 무슨 억가심정이 있었는지 가진 규칙을 대가며 신규 고객에게 골탕을 먹입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과거에 앙금이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마크로스 플러스의 주인공 커플 역시 석연찮은 이유로 헤어져 있었고 둘은 그렇게 우연히 만나는데 소명처럼 죄인 마냥 뻘쭘해 있는 이사무와는 달리 히로인 뮤는 탑건의 제니퍼처럼 쿨하게 이사무를 상대합니다. 하지만 돈은 뜯어내지 않는 그리고 탑건의 엔딩처럼 둘은 과거 따윈 걷어버리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며 해피엔딩 오 동료 파일럿과의 앙금과 해소 탑건에서는 주인공의 부하이지만 동료라면 동료라고도 할수 있는 루스터와 연신 티격태격합니다. 업무상 갈등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기인한 사적감정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마크로스 플러스에서도 웃뜸 주인공 이사무와 버금 주인공 가루도와의 갈등이 시작부터 이어집니다. 이 둘도 업무상 갈등이 아니라 이미 입대 이전부터 지인관계로 과거의 특정사건에 기인한 사적감정 때문이지요. 팝건에서 매버립과 루스터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통해 과거의 앙금을 걷어버리고 화해합니다. 마크로스 플러스에서도 두 주인공 파일럿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속에서 과거의 앙금을 걷어버리고 화해하지요. 요기타 등등. 상부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매버릭에게 유일하게 우호적인 상관이 흑인이었는데 마크로스 플러스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 흑인 상관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크를 즐기는 주인공의 반항아 캐릭이라던가 발키리를 연상케 하는 F14 톰캣. 아, 이 부분은 톰캣이 오리지널이고 마크로스의 발키리가 톰캣을 베낀 거네요. 사실 마크로스 플러스의 주인공 캐릭터도 탑건 2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마크로스가 탑건 1의 오리지널 캐릭터인 매버릭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크로스 플러스가 OVA로 출시됐을 때부터 팬들 사이에 탑건의 캐릭터를 차용했다고 수근댔었습니다. 헐리우드와 재패니메이션은 오래전부터 서로 베끼기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오리지널인지 구분도 무의미할 정도죠. 저는 처음부터 마크로스 표절을 읽었는데 의외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로스는 저의 최애 애니였기에 오래된 팬으로서 몇자 적었습니다. 표절 시이 따윈 안중에도 없고 명작에 대한 오마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표절 혐의가 있는 두 번째 작품은 바로 에어리어 88입니다. 마크로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타쿠의 눈으로 핀셋 검열을 했기 때문에 애매한 것도 있겠지만 에어리어 88의 경우는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빼박 표절 혹은 오마주입니다. 아 에어리어 88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중에 지옥의 외인부대라고 하면 알아보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줄거리는 중동의 가상국가 아슬란의 내전에서 활약하는 항공용병 부대 에어리어 88 에어리어 88에서 유명한 에피소드, 타이트로프 작전이 있는데 이 스토리가 탑건 2 미션의 주요 골격이 됩니다. 에어리어 88에서도 지상의 적군 방공망에 걸리지 않도록 골짜기 아래를 저공 비행으로 돌파하여 적군 군수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탑건에서도 굳이 협곡을 고개 비행하며 돌파하는 미션을 계획한 것은 적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기막히고도 코가 막힐 기똥찬 계획을 세웠을까 감탄하셨겠지만 이 설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설정입니다. 아니 영화인데 당연하지. 아니 실현 가능성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군사교리상 한물간 90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공이 현대전에서 멀쩡한 탱크놔두고 말타고 창들고 적진 돌파했단 얘기지요. 네. 이해군은 F-18 호넷을 기반으로 적치위 통신망과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 에아 18G 그라울러가 있습니다. 영화에 동원된 F-18 호넷의 무장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이 자랑하는 수많은 전자전 장비의 어모와의 적의 방공미사일 정도는 가볍게 무력화시키고 그라울러가 유유히 날아가서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었는데, 굳이 토마호크 미사일 정도의 무식하고 아날로그틱한 지원만 받아서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어냈습니다. 이미 세월이 흘러 기술이 여기까지 진화했지만 탑건의 감독이 이런 아날로그를 고수했던 것은 에어리어 88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한 액션과 스릴 넘치는 에피소드를 자기 영화에서 재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표절 혐의의 이어 탑건 2 속의 PC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동! 좋아요 눌러주세요